안녕하세요 황비에요 이제 비가 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몸 괜찮나요? 쾌꼬리 같은 목소리가 음, 잘 돌아왔네요 음. 지금 약간 옛날 감성 찾으러 갑니다 옛날 감성이요? 네 어릴 옛날... 때 추워 문안 문 닫았겠죠? 음. 네 설마 여기 어디에요? 여기 바로 풍물시장입니다 나 여긴 한 봤어? 할아버지 냄새가 어. <웃음> 천원이래 사야겠어 형 2,000원 밖에 없는데? 어? 거지요 2,000원 밖에 없는데? 아니야 나 있어 천원씩이잖아 하나 2,000원 밖에 없는데 아 바보야. 깎을 수 있잖아. <웃음> 여기서 제값 주고 사면 바본 거야. 저것도 싼데? 아니야. 불편에할수 있어. 미안. 알았습니다. 미안. <웃음> 미안. 미안. 내가. 내가 너무. <웃음> 나 너무 순진해. 너 어떻게 해야 되니? 너 <웃음> 세상살이 어떻게 달라 그래? <웃음> 어, 속 터진다. 정말. <웃음> <웃음> 자기한테 족, 조... 딱 그거다. 어, 너무 신나. 어. 음. 누구시죠? 몰라. 나도 모르시는 분이야. <웃음> 너랑 좀 닮았어. 무슨 소냐. 뭐하자냐... 닮았어. 나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음 <웃음> 2층. 2층에 2층. 뭐가 있을까? <웃음> 어, 뭐야? 왜? <웃음> 내가 오늘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았다. 문문안 닫았겠죠? 음. 네, 설마. 음, 설마. 개망. <웃음> 원래 여기서 막 옛날 불량식품도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문이 닫혔어. 아니 나는 촬영 편집이고 저희가 기획 단계니까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. 어, 좋았겠다, 왔으면. 크리스마스 트리. 옛날에 향수를 느끼려고 했었지. 원래는. 아, 이마나아 아휴, 봐봐. 클라식. 위엔 가요. 최신 팝송. 가습기도 있네. 부자들만 쓰는 거 아니야? 부자들만? 저거 우리 집에 있었어. 진짜? 다 있었어, 여기 있는 거. 맥스. 우리 집, 우리 집 됐다, 커. 시키세 쪽에 네개 있었어. 알았어, 알았어. 무시하지 마. 호화 여기? 아, 려있는게 없네. 머리 해드릴게요. <웃음> 진짜 자르게? 으아! <웃음> 으아! 이거 뭐 샤키컷 할때 쓰는 건가? 아, 바리깡이야, 그게? 그게? 진짜 르지마 한방 약골차를 한번 먹어보자 아, 아. 기침이 뚝 떨어진대 네, 여기는, 네, 조금. 조금.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니까 곳곳에 벤츠가 있어 맞아 어? 한약 냄새 나 한약 냄새 난, 장난 아니야? 난꿀 냄새가 날줄 알았는데 어. 아, 뜨거 뜨거워? 한약은 물에 탄 맛이야 음지 한약은 물에 탄 맛이야 음. 근데 약간 달아. 맞아 <웃음> 아, 근데 이걸 왜 사먹는지는 알것 같아 뭔가 그 열이 도네 몸에 어, 느낌이 있어 어. 감기가 뚝 떨어지는 거 같나요? 네완전뚝 떨어졌어요 집에 가야지 <웃음> 오자마자 가는 느낌? 와, 여기서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어가지고 참 재밌네 정말 재밌다 정말 재밌다 참 재밌네 1988이 내눈 앞에 있네 보니까 이제 지금 몇 시냐? 저 5시 정도 되는데 벌써 철수하네 성인용품? 성인용품은 들어가볼까? 아 비디오랑 DVD만 있대 아 성인 비디오왜 누나는 우리 집에 왔을까? 아 정말 모른다 그럼. 그게 아니야 침대 위에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<웃음> 그게 뭐야 강아지일 수도 있지 <웃음> 아니 그런 거 옆집 누나는 왜 팬티를 입지 않는 것인가 아뭐 진짜 저질이야 왜? 뭐 좋아하잖아요 저질이야 순진한 척 하지마 나 순진해 쿠라 아 <웃음> 아쉽다 진짜 나 약간 쫄쫄이 먹고 싶었는데 나도 오늘 불량식품 먹고 옛날 아폴로랑 브이콘이랑 아폴로 아폴로 내가 뭐, 먹는 방법 다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파라파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들어야 돼, 자기야. 아, 그렇지? 어. 자기 키에 맞춰야 돼서 이렇게 더 높이는. 자기야? 나도 이렇게 들어야 돼. <목소리> <수 있어야> 돼. <목소리> 잖아요 아닌가요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맞지? 와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